자, 자체가. 자, 자체 갈게요. 자, 뭐예요? 저기... 어, <웃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봤네. 여기 다 털어가는데요? <웃음> 네. 야 귀신 같아 약간. <웃음> 그들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한 생일 보냈던 것 같아요. 감시미 <웃음> <웃음> 그러면 저는 잼포 터는 이만 <웃음> 뭐? 저, 저, 저, 저, 들리는데? 아직 안, 뭐안 들렸어 아직은 <웃음> 야! <웃음> <웃음> 아! 눈빛이 그, 라 아까하고 그 안전달라졌어 아잉 자야 몰라. 1 2 3 4 5 네. 어디 나왔지? 진짜 재밌는데? 오 정말 서큰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어떤 감정이 나요 정말 긴장이 되고요. 토끼 토끼 두번 걸어서 두번 걸립니다. 자, 아시다치 전국 투어가 시작됩니다. 시작니다 니가 나를 니가 긴장 니가 나를 니가 나를 이여러분 니가 나를 니가 나 니가 나를 니가 나 니가 나를 니가 나를 니가 나를 니가 나를 니가 나를 니가 가나나가 어, 건 아, 아빠 그냥. 그 그거예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100만 안물 안고. 안물 100만 원. 아이. 셋 이렇게 바꾸자고. <웃음> 이렇게 바꾸자고. 이 컨셉이 뭔가요? 주가나이들에서 영감 네. 맞아요 주가나이들에서 영감 맞아요 주가나이들에서. 예정 아이돌 프로그램인데아 맞다 맞다. 어? 오빠야 밤나나 너무 섹시한데요? 오무 잘해요. 잘했어. 센스! 센스! 센스가 있어야네 아오? 아 진짜... 안 열려 안 열린대 하하하 지금! 아! 지금! 아! 금 아! 지금! 나리 힘내요, 화이팅! 5분 안에요? 저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처음엔 등을 돌리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진이야 엄마야, 왜 그래? 엄마야, 엄마는 음, 배고파. <웃음> 배고파. <웃음> 음, 배고파, 배고파, 엄마는 배고파, 배고파, 엄마먹고 싶은데 나식엄마고파고안엄고기다려는다고 기다려 봐. 아 맞아. 엄마는 배다파 엄마는 배고파, 엄마다 배고파, 엄마는 배고 저도 모르게 악 소리가 나와요. 너무 놀라서. 정상합니다. 방맹이 안주면 옷 더럽게 한다.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오빠 키도 작으면서. 강맹 쓰지 마 키도 작은 면서요. 장맹이 이쁘면 다녀. 나. 안녕. 안녕. 조심이 가야 돼요. 전 저희 죄송한데 이주 씨. 지금 먹어. 기사돼기사기나요기사 안에 있다가. 지마제기사 맛이 느껴지죠. t i e i n s i l t o a t e o a n o u e s n o l u e a n o b e s i t e k p e i t o s b u t p t k i t e r n u t e t t n g o d o e p n g t t e n g o t t e r a n o n o u a u a s o e r a n e a n g s f t e r a n o but t s g o b u t e b t t b u r p a e s f u r a s w t e a e s t e r w h e r she b u t t e ice c r a a n o u l d she has cavFit t but e a n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아니 하나, 둘, 셋. 저바없어이장 아, 너무 좋아. 아, 진짜 좋아. 아, 진짜 좋아. 아, 진짜 좋아. 아, 진짜 좋 한국말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큰일이야. 시깐만 잠깐만. 잠깐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일단, 제니 부탁, 어우, 제손들었네요아단 제니 부탁, 어제손들었네요 제니, 하도, 하이, 하이. 하도, 이뻐요. 이뻐요. 이네이아요 이뻐요. 이요 이뻐요. 이요요요 이뻐요. 요요